내가 어? 이거를 그렇게 깔끔하게 설명하는 친구를 처음 봤어요. 처음 진짜. 와. 네. 선생님 역사상 처음이에요. 와 대박사고. 진심. Seriously. 와. 와우. 좋아요, 좋아요. 네. 이렇게 하면 시가의 회화와 문법이 끝나요. 와. 저는 더 이상 할게 없어요. 아, 예. 진짜 더 이상 와. 와. 대박 선생님 너무 대박 와우 음, 그리고 이제 네. 살과 회화가 있어요 네네 네. 살과 회화는 네해화 회화 이렇게 하면 네. 뭐 I think 네 My father will clean My room 이렇게 해요 나의 아빠는 네 나의 방 청소할 것 같다 네. 그러면 네 보통 사람들이면 Why do you say that? 너는 왜 그렇게 물어보니? 어, 네네. 이렇게 말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, 네. 네. 이렇게 이거에 따른 대답은, 네. 어, well, I think, my father, 뭐 청소한다 맨날. 이거는 Why do you say that?만 알고 있으면 돼요. 아... 이거에, 맞아. 이거에 따른, 그, 답이 따로 없어요. 아. 어... 그니까 자기 생각을 말해주면 돼요. 그 네. 사람한테. 네. 그래서, 어, what is, why is it? 도 똑같고요. 네. 꿀팁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되게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